잡시다 영혼을 살리는 진권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어, 이 땅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거의 대부분 수많은 사람들은 안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서 복음을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은 정말로 죽도록 감사할 일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되기까지 수많은 복음 전도자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서도 유별나게 별난 크리스도인들이 있는데 그들이 선한 청지기입니다 하나님의 아주 아주 특별한 은사와 능력을 받아서 소명과 사명을 통해서 여러분의 부모님 여러분 자신 그 복음이 흘러들어서 우리나라 아이를 지금 적시게 됐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이런 자리 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특수한 군사들이 있었는데 특별한 사명자들이 있었어요 그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이냐 강력한 소명이 있었고 강력한 은사가 있었고 강력한 사명자예요 별스러운 능력을 받은 사람도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강력한 도전을 통해서 그들이 복음 전도자가 되어서 우리까지 왔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셨을 때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네. 여러분이 어떤 허물과 실수와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어떤 핸디캡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절대 실수하시지 않으세요 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한 선물을 주셨는데 그 선물은 나의 영혼입니다 같이 합시다 나의 영혼 나의 영혼, 나의 영혼. 나의 영혼. 내 영혼 내 영혼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만들어 주셨어요 그리고 혼적인 나의 인격을 통해서 내가 내 영혼과 함께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영혼과 정신은 육체라고 하는 이 그릇 속에 있는데 육체와 함께 몸에 딱 달라붙어서 살기도 합니다. 그럼 내 육체가 정신과 영혼이 건강하는 건강을 유지하는데 정말 중요한데 내 육체에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살기도 하고 내가 죽기도 합니다. 내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자유죠. 어제 그저께 자유의지에 대한 설교를 했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특별한 또 고유한 선물이 있는데 그것은 자유의지다 이 자유의지는 하나님이 간섭도 안 하셔 이 자유의지를 통해서 죄를 짓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께 봉사도 하고 혼신도 하는 거예요 내가 은혜 받으면 받을수록 이 자유의지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끌림을 받고 은혜 받지 못하면 세상으로 이끌림을 받습니다 자, 여러분 이 갈라디아 교회는 다른 성경에 비해서 다른 성경 말씀은 보통 시작할 때 사랑하는 자여 감사하는 자여 내가 너희를 사랑하노라 이렇게 주로 많이 시작하는데 갈라디아서는 사도 바울이 시작부터 문제를 일으킨 사람에게 저주를 퍼부어 대버립니다. 문제를 일으킨 사람에게. 소위 우리식으로 말하면 죄주고 책망이고 심판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1장 5절 1절에서부터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미 죽은 자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살아나신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알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예수리스도로조차 은혜의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를 따라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려고 건지려고 시 우리의 진료와 자기 몸을 들이으서영광이저에게 있도록 있을지어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했더나 다른 복음을 줍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의 희 요란하여 요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표현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가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나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좋게 하랴 사람들을 기쁨을 구하랴 자 이렇게 갈라디아 교회에 향해서 사도 파울이 전혀 좀 다른 색깔의 말씀을 전합니다 다시 말하면 갈라디아 교회는 굉장히 논쟁적이고요 시비거리가 많고 교회를 변질시키는 다른 복음들이 많이 들어왔었어요 그리고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에게 두 번씩이나 사도 바울이 감정을 표현했어요 어떤 감정 적게 심을 표현했어요 그리고 성령 치임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종로로 대리해서 영과 육과, 율법, 믿음, 죽음, 생명 어떤 관, 영적인 관심과 효과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정체성을 찾지 못한 사람들 성도의 신분과 정체성에 대해서 도전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것에 많은 위험과 부작용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 계속해서 원망과 불평이 생기는 거야 비아냥거리고 조소하고 비웃고 다른 사람들이 섬기고 봉사하고 그런 것을 비아냥거리고 비웃는 거야 그리고 자격에 대해서도 시비를 겁니다 저 사람이 무슨 자격으로 저렇게 사도일을 해? 저 사람이 이유가 뭐야? 저 사도가 맞아? 그러면서도 일부는 성숙하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성장하기 위해서 일 쓰는 사람도 있었어요. 내가 성장해야 되는데, 몸은 성장한 것 같은데, 말이 성장이 안 되고, 생각이 성숙하지 못하면, 계속 제자리에서 맴돌, 다람쥐, 체밖에 돌듯이. 그러다 보니까,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이 막 파급되기 시작합니다. 이 구원은 절대 취소될 수 없는데, 구원이 파괴되는, 구원이 취소되는 것 같은 그런 분위기로 막 몰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 예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으니 예수의 죽으심을 믿는 자는 회복할지어다 십자가의 모빙을 지어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어떤 사람이 영혼을 살릴까요 어떤 사람이 과연 주로 학교 어린 영혼을 살리고 중고등 학생들을 살리고 연약한 어른들의 영혼을 살릴까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은 나를 만드실 때 실수하지 않으셨다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특별한 선물을 주셨는데 영혼을 주셨는데 자 그러면 내 믿음의 요청에 의해서 내가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말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내 삶에 어떤 이정표를 세우고 결정을 해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내 영혼이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남도 살리지만 남을 살리기 전에 내 영혼이 살아야 된다니까 네. 여러분 잘 들으세요. 누가 누구를 비판하면 자기 영혼 파괴되는 거고 그 말을 듣고 있는 다른 사람도 파괴시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내 영혼이 살고 다른 영혼도 살릴 수 있는데 그 살릴 수 있는 영적인 민감함이 나에게 있어야 된다니까요 섬세함이 있어야 되고 민감함이 있어야 되고 내가 이 말을 함으로써 저 영혼이 살겠느냐 살지 못하는가 그 영혼을 나의 편으로만 삼켜 서하느냐 이게 아니라니까요 같이 봐 영혼을 살리는 민감함이 있어야 한다 섬세한 배려가 있어야 한다 같이 밥 먹는다고 썸산별이 있는 거 아닙니다 밥을 먹어서 나쁜 말을 하면 둘다 영혼이 파괴되는 자리에 있는 거예요 부모 자식 간에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려고 하는데 그냥 사용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 자신을 가만히 지켜보세요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수밖에 없는 중요한 어떤 포인트가 있어요 핵심이 있다니까 지도자나 리더는 그런 것이 있어야 돼요 제가 이번에 리더가 될 사람들한테 우리 동기목사님에쓴 책을 하나 내가 누구한테 시켜가지고 리더라는 책을 사오라고 그랬어요 내가 오래전에 읽어보고 그 목사도 선교사한테그 목사도 내 책을 읽고 그 성교사는 내 책을 안 읽고 자기 와이프한테 줬어요 근데 그 사모님이 변화받고 뒤집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자기 남편이 정상적으로 살지 못하는 것을 회귀하고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은 리더라는 책을 썼어요 근데 그 내용은 그럴싸하고 괜찮아요 근데 성령의 사람은 아니야 모든 책과 글에는 영적인 어떤 흐름이 있는데 내용상으로는 아주 좋은 내용이라서 제가 그 내용을 아 이거는 좀 한번, 한번 봐야 되겠다 우리 지도자들 한번 봐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최초로 맥권을 해가지고 선물해 주려고 합니다. 자그럼 영혼을 살리는 민감함을 가진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이 선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모두가 다하나님의 선물 자신이라니까요 그자체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나님의 선물 그 자체이다 믿음의 세계요 능력의 세계며 권능의 세계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다 초청하셨어요 나의 세계에 드는 것을 내가 환영한다 이제 주님의 교회 성도들은 내가 예수님과 구원 받은 것으로 끝나지 않고 성령의 거듭난 것으로 끝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치유시키고 다른 사람을 성숙하게 만들고 전혀 기대하지 않는 사람들을 이렇게 생명의 능력을 풀어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성령의 불만 받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영적인, 강력한 영적 사역의 어떤 기술을, 성령의 기술을 연마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불을 그렇게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나 혼자만 성령의 불을 받고, 불을 받고 그냥 기도만 하고, 이걸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살릴 수 있는 민감한 섬세함이 나에게 있어야 된다니까요. 영성이 있어야 한다 영적인 능력이 있어야 한다 이거는 영적인 능력과 말씀과 섬세함과 영적인 은사와 관련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만나서 그영을 회복시키실 때몇 가지 접근하시는 방법이 있어요 첫째는 아주 아주 부드럽게 접근하십니다 주님께서 여자여 나에게 물을 달라 그리고 또한 가지는 강력하게 접근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회개하라! 독사의 자식들아. 위식하는 사람에게, 교만한 사람에게, 자기가 쩍쩍쩍쪽 많이 배우고 성경치식 있는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유대인들에게는 강력하게 접근하셨어요. 자, 또한 가지는 예수님께서 아주 긍혈한 마음으로 접근하시는 방법도 있어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몇 가지를 다 사용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그런 방식으로 사용하셔서 구원의 반열로 이끄시고 계십니다 그사실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성질대로 하지 않으셨어요 자, 우리가 그래서 그런 부분을 말씀을 통해서 실제로 배워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르쳐준 성경공부만 가지고 영혼을 건지는 거 그거 오래 못 갑니다 훈련으로는 할수 있지만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그거 안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자 여기 하나 더 추가하면 예수님께서 부탁하신 것이 있었어요 너희들이 더 훈련 받고 높여야될 것이 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약속한 성령을 기다리라 다시 말하면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성령의 자유하심으로 접근이 들어가는 방법이 있다 할렐루야 성령의 능력을 강력하게 전합니다 변화받고 뒤집어지고 치유가 되고 방언하고 통역하고 예언하면서 사람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막 변화됩니다 마지막에 되면 될수록 뭔가 보여주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의 능력을 이야기하신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찬양심으로 접근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중요한 것은 성령의 능력으로 접근하면서도 효과적으로 사역을 할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역을 하는 사람들은 내게 주님의 마음이 많이 있어야 돼요 내게 주님의 사랑과 기도와 영혼을 사랑하는 그 분량이 어느 정도 있느냐 내가 영혼에 대한 어떤 이해를 하고 있느냐 신학교에 가서 배우고 뭐에서 배우고 배워도 그게 잘안 됩니다 이론은 그런데 실제는 그렇게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먹고 사는 데 급급하고 실제로는 돈이 중요하고 어떻게 먹을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무엇을 마실까? 이런 문제에 우리가 많이 접근돼 있고 그런 곳에 노출돼 있어요 자 그래서 영혼을 건지는 사람은 어떻게 저 영혼을 사랑하고 어떻게 저 영혼을 이해하고 내가 저 영혼을 위해서 어떻게 참고 어떻게 사랑해야 되지? 저 영혼은 창으로 쑤시는데 저 영혼은 칼로 찌르는데 저 영혼은 불순종의 영혼인데 비아냥거리고 욕하고 아무리 친하게 지내도 또 욕을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그게 우리도 안 되니까 회개하고 자기 점검하고 주님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저렇게 문제를 일으켜 속썩이는 사람들도 내가 수용을 못합니다 그런 부담이 사역자들이 항상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기 영혼에 어떤 갭이 있어요 비어있는 공간이 이 영혼에 비어있는 이 공간이 있는 사람일수록 성숙이나 성장이 잘 안됩니다 주제없이 내뱉는 말들은 비아냥이나 조소나 농담이나 비판이나 이런 말들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도 바울을 통해 주시는 말씀은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들이 되라 영혼을 살리는 민감한 자들을 영혼을 살리는 민감함이 너희들이 있어야 된다 그러려면 짐을 줘야 한다 첫째 자기 짐을 잘 줘야 한다 남의 짐도 중요하지만 내 짐을 먼저 잘 지고 그리고, 남의 짐 짓는 것도 내가 질수 있는 수준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시 말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리스인들은 도다 짐꾼입니다. 짐꾼. 진꾼. 제가 짐을 지어보니까, 옛날에 평화상에서 지게다 원단을 메고 다니고, 뭐 물건들, 완성품, 또 많이 메고 다녔어요. 짐을 지다보니까, 어깨가 강하고요, 단련되고 훈련이 되었어요. 소년 때부터 짐꾼으로 많이 살아갔어요 신문배달 하면서부터 너무 집을 많이 쉬어서 제가 숨을 제대로 못 쉬고 심장이 아파가지고 서울에 내가 장충동을 신문배달 새벽에 3시 반에 일어나서 다 했고 그 장충동 가지고도 안 돼서 나중에 세운 상가 종로에 있는 세운 상가 풍전 상가 을지로 태계로 종로, 그 종로, 종로까지 연결되는 그 상가들이 쭉 있는데 앞에다 가슴에다가 이렇게 신문을 메고, 끈으로 메고, 또 등에다가 신문을 짊어지고, 몇천부를 그렇게 맨것 같아요. 몇천부까지 한, 한, 한 어, 몇백부, 천부 가까운 그런 신문을 했던 것 같아요. 소년때부터 짐을 지어보니까, 짐 짓는 요령을 알게 돼요. 그때 내가 고민이 되는 게, 나는 무엇을 해야 하나? 나는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하고 여기에서 신문배달을 지금 하고 있는데 여기서 어떻게 할 것인가 나, 나는 앞으로 내 인생에 누구의 도움을 받아서 내 인생은 어떻게 펼쳐질 것인가 어떤 능력이 나에게 올 것인가 나는 어떤 일에 헌신을 할 것인가 이런 일에 골머리 있었어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 히 있을 텐데 그때도 신앙생활 이있으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아직 분명하게 나에게 나타나진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향해서 분명한 계획있으셔요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셨다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에 하나님의 계획을 나에게 알려주시려고 하는데 내가 하나님의 그 계획에 협조적이어야 된다니까요 협조적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영적 습관을 새롭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나를 고치기 위한 훈련이 시작이 되었어요 성경을 보는 학습이 시작이 됐고, 성경을 깊이 알고, 기도를 하면 할수록 나도 모르게 성숙이 돼가고, 내가 앞으로 무슨 일을 해야 될 것이, 어떤 성김을 가져야 될 것인지, 나는 헌신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자, 그러니까, 우리 형제들이 나를 짐을 잘 메니까, 잘 도와주고, 막 부릴 수 있으니까 쉽게 생각을 해요. 쉽게. 쉽게 생각 지금도 쉽게 쉽게 생각해천성적으로 짐꾼들은요 주위 환경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주변에서 하는 사람들의 말이 굉장히 민감해요 성숙하는 사람 섬세한 사람은 주변에서 하는 말들이 치우치지는 않지만 민감해요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 민감한 특성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짐지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감지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이게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할렐루야 사람들은 껍데기만 보르 아, 저 사람 짐꾼이다 저 사람 짐을 잘 준다 저 사람 누구 말도잘 들어준다 저 사람은 독립국이다 겉으로는 그렇게 보이지만 하나님은 절대 그런 거안 보십니다 우리 안에서 남을 이해해 주고 배려해 주고 고난의 십자가를 대체할 수 있는 저 사람의 아픈 것, 시련을 대체해 주시던 섬세함이 있는 사람을 하나님은 사랑하신다니까요. 할렐루야. 모든 크리스도인들은 그런 소명을 받은 거예요. 너희들은 증권이다. 남의 집을 쳐어라 같이 동참하라. 소명하라. 그 사람이 나를 욕한 할지라도 원수를 사랑하라. 주님은 그러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그런 소명과 사명이 없어도 남을 잘 도와주는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받지 않았어도 여러 사람 다른 사람들의 짐을 고통을 이해해주고 받아주고 들어주고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짐을 져주지만 도리가 없어요 자 우리 중에는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어떤 민감한 기질 같은 것이 선물로 받았어요 코믹한 기질도 그렇죠 또 부모로부터 상속받은 것이 있어요 원망과 불평, 싸움하는 기질도 그런 것들도 육을 통해서 물려받은 거예요 성장하는 과정에 누군가에게 나에게 타격을 주고 나에게 아픔을 주고 상처를 주는데도 그런 것들과 함께 영향을 받으면서 성장 합니다 그러나 부정으로도 갈수 있고 긍정으로도 갈수 있어요 운명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믿음과 의리로 죽을 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성장하면서 자기의 어떤 기질과 고유한 기질과 성향이 만들어지는데 그 성향이 좋은 것이든 안 좋은 것이든 안 좋은 거라면 내가 평생의 진지를 끌려다닐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까 할렐루야 그끊왜내려고할때 고통의 현상입니다 자꾸 왜 이렇게 비난이 비난하는 바이나 비아냥거리는 말이 이렇게 자꾸 입에서 나오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습관이 되고 정착이 되고 내 생활의 기준이 되고 그렇게 되면 고난을 많이 겪습니다 자이 세상은 그래서 고난의 학교인데 내가 내 성품에 이런 것을 통해서 고통을 느끼고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생기는데 그때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가 할렐루야 예수님을 만나면서 예수님은 우리를 돌봐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사셨으며 그리고 성경에는 우리를 상처를 싸매시고 보듬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성령의 능력을 주시고 그때 내가 또 어느 정도 성숙하고 성장하며 진진넘으로부터 가르쳐 주시고 남의 짐을 치를 수 있는 능력도 생깁니다 그러나 그러다가 나도 탈진이 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은 분명히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 지도자들을 세울 텐데 우리가 좀 새롭게 점프하기 위해서 새로운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의 짐을 져주고 그 사람의 생각들을 기도하면 그 사람들의 감정적인 그런 것들이 내게 다 느껴집니다 감정도 느끼고 그 사람의 빛나는 화살도 느껴지고 조롱하는 것도 느껴지고 말은 안 해도 그 사람의 상태를 내 영혼으로 내 몸으로 자꾸만 느껴져요. 그럴 때그 사람은 중부 기도의 은사를 받은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중부 기도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기도할 때 다른 사람들의 그 모든 그런 것들을 내가 느껴질 때 아픔이나 병든 것이나 여러 가지 크고 작은 많은 일들 그런 것을 느껴질 때 그것을 예수의 십자가 밑으로 가져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주님 기도하는데 저분에게 그런 것이 느껴집니다 저분에게 그런 것이 느껴집니다 나를 욕하는 것이 느껴집니다 뒷말한 것이 느껴집니다 비아냥거립니다 앞에서는 충성하고 뒤에서는 충성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야당입니다 아웃사이더입니다 주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게 느껴질 때마다 그것을 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으면 탈진이 돼요 그래서 십자가 앞에 가는 거예요 예수님 주님 대신하시옵소서 그 영혼을 위해서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세상에서의 모든 삶은 예수처럼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걷고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사랑하며 안되지만 그렇게 세상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왜? 천국 가서 그렇게 하려면 지금 연습을 해 놓는 거예요 믿습니까? 어느 순간에 에스더가아하스웨 왕에게 나갑니다 금식을 하고 3일 밤낮으로 금식을 하고 죽으면 죽으리이다. 왕 앞에 가버립니다. 왕 앞에 가니까 아, 수에로 왕이 왕비에 어요 응. 가급적 이 제가 올해는 웃기수 소리 안 하려고 그러는데 너무 분위기가 여러분이 심각해서. 오우. 나의 에스토요 비웃고 있네 그에스더가 요즘 우리 사모님 같은 스타일의 에스도인 것 같기는 해요 많이 먹지 말고 지난주에 우리 최정부의 어느 집사님이 나한테 기성말로킥킥대 웃으시면서 그래요 사모님 좀 보세요. 왜요? 사모님은 살 빠지길 원하면서, 사모님을 볼 때마다 입이 쉬질 않습니다. 그래서 왜요? 내가 보니까, 들으면서 집사님, 본인 당신의 부인도 옆에 같이 있는데, 그분이 권비연 집사라고 나는 말할 수 없어요. 근데 그 이야기를 하면서, 사모님 보세요. 사모님 보세요. 사모님 입에서는 뭔가 계속 오물오물오물오물 오물 뭔가 자꾸 주소서 잡수신대 내가 봐도 그래 매일 그래 수시로 그래 분초마다 그래 아침 저녁으로 시도 때도 없이 평생을 같이 차를 타도 아이 말하면 죽으니까 안 할게요 차를 탈 때도 어차피 죽기로 작정한 이상 차를 타고 갈 때도 배고픔을 못 참아 어나 살피야 되는데 살빼야는데 그래서 보면 집에서 뭐 가져와서 차 타면서 오므로 먹 나를 입에다, 자기야, 막을까? 엄마가 내가 속으로, 아이고, 맨날 살 뺀다는 사람 어지간히 퍼먹네. 그래서 강원식 집사가 오므로 물 오므로 물 사모님이 입좀 보세요, 목사님. 오므로 물 오므로 물 같이 들어오는데 본인 부인은 해가지고, 턱이 삼각형이 더? 해가지고, 우리 사모님은 은혜스러워, 달덩이 같아. 풍성하셔. 근데 그래, 나는 이거보다 달덩이가 좋은데, 그걸 어떻게 해요? 아, 그래서 내가 말을 안 하려다가 사모님한테 고자질했어요, 또.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은, 고자질하는 사람의, 고자질하는 사람의 영적인 상태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집사님 많이 회개를 했을 것 같아요. 그래도 내가, 사모님, 제발 좀, 위장을 좀 비게 해주세요. 제가 훨씬 부드러워졌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 가서 생활할 것을 지금 연습합니다 천국 가서 생활할 것을 지금 연습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부정적으로 가면 천국 생활하고 안 맞아요 원망하고 불평하면 천국 생활고안 맞고 봉사하지 않으면 천국하고 안 맞고 천국에 가면 여러분 무조건 쉰다 무조건 아무것도 안 한다 그러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주님을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이 연장이 돼서 천국에서는 다만 천국에서는 봉사하는 것에 대한 시험거리나 환란이나 염려, 근심이 없어요. 봉사하는 것이 기쁨이고 즐거움이고, 그것이 상이에요. 네? 할렐루야. 그래서 그곳에, 이 땅에서 봉사, 권신하는 것의 연장선상이 천국이라니까요. 할렐루야. 물론, 소풍도 가고, 어디 가서 먹고, 천국에 한 번은, 주님, 천국에도 소풍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있다. 천국에 갔을 때 그러면 주님 서풍 한번 가고 싶다 가자! 갔더니 막 들판으로 막 가시는 거예요 들판으로 산을 지나서 숲을 지나서 막 짐승대 뛰어놀고 뭐 있고 뭐 있고 그런데 힘드시지 않는데 주님께서 이야 아유 여기 왔다 여기 왔다 가보니까 큰 바위가 되어 있는데 바위산이 있는데 바, 그 바위산이 말이에요꼭 누가 조각을 해 놓은 것 같아요 기도의 손처럼 되어있어요 기도의 손큰 바위에다가 숲으로 쌓여있는데 기도의 손인데 이게 여기는 기도의 산이란다 예수님이 그러시고 기도의 산에 가서 우리가 소풍을 갔는데 천사들이 도시락을 싸가지고 왔어요 <웃음> 그래서 와 천국에도 도시락이 있네 할렐루야 천국에서 모든 음식을 다 만들어 먹을 수 있고 모든 음식이 저절로 생길 수도 있고 자기 마음대로야 자기 마음대로인데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것이 자기 마음껏 자유우지대로 하나님의 풍성한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도시락을 까먹었다니까요 거기서 이야 신난다 이야 그걸 먹고 동물들이 막 다가오고요 동물들이 이야기하고 염소양이 와서 매매 네, 네, 맛있어요 맛있어요 먹어도 돼요. 짐승들이 말을 하는 거예요. 짐승들이 넣어주고 뭐에 다어주고 그러니까 이스터처럼 왕 앞에 언날 갑자기 나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왕 앞에 가서 왕 앞에 만날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땅에서는 어떤 질병으로, 지병으로 고난 당하다가 가지만 김진원 집사님이 얼마나 즐거지 여러분 모르실 거예요. 예수님하고 같이 서전되어 콱 입이 이쪽 귀에서 이쪽 귀까지 흘렸다니 한숨만 보소리 있고요. 그런 내가 죽겠다, 부럽다. 우리가 추도 예배, 저 장례 예배 드리는 것도. 주님은 다 보고 계시고요 음. 자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어떤 사람들이냐 자기의 짐도 잘 지어야 되지만 남의 짐도 잘 지어야 돼요 짐세계를 위해서 수고하고 훌하는 사람이 누구냐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런 메시지를 전한 거예요 믿음의 세계에는 영적인 세계 영적인 메시지의 근원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주시고 신구에게 많은 특별한 종들이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에 들어가서 그것을 경험한 을 거예요 하나님의 특별한 종들은 하나님의 세계에 들어와서 영적인 능력과 은사를 받는 초청을 받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처럼 할렐루야 여러분이 성리부를 받는 것도 초청받는 것입니다 아모수서 3장 7절에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중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않냐 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사자가 부르신 즉 누가 두려워하냐 하겠느냐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즉 누가 예언하지 않냐 하겠느냐 자 그런데 우리가 남의 짐을 지고 내 짐을 지고 봉사하고 헌신하면서도 내가 지칠 때가 많이 있거든요 그럴 때 이걸 지치는 것을 회복시키는 것인데 영적인 하나님의 메시지와 영적인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근원이 분명히 있다 같이 합시다 근원은 하나님도 계신 다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계셔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능력을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주님의 일을 할때 하나님만 계시는 게 아니고 또 다른 영들도 있어요 사단의 영들도 있어요 다시 말하면 귀신들이 있어요 귀신의 우두머리는 사단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하나님의 영도 계시고 하나님도 계시지만 사단과 사단의 사자들도 있다니까요. 귀신들도. 그 귀신들이 우리를 괴롭히고 힘들게 해요. 그러면 그두 가지만 있습니까? 아니야. 또 있어요. 우리 개인적으로 자기 영이 있어요. 자기 영. 자기 자신의 자기 영혼도 있다니까요. 그래서 에스겔은 에스겔서 13장 3절에 자기 심령을 따라서 애언하는 어리석은 선자에게 화가 있을 진저 예언을 하는데 자기 신령을 따라서 예언을 하는 거예요 자기 영의 느낌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예언하는 가짜 선자 가짜 예언자들이 있었어요 예레미야 시대도 이사야 때도 그래서 그런 가짜 선자들에게 신뢰하게 비판합니다 어리석은 예언하는 자다 우리가 지난주에 예언집회를 했어요 자 예를 들어서 이야기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앞으로 능력받고 또 예언할 사람들도 라디오에는 다이얼을 돌릴 때마다 여러 개의 주파수가 있어요 주파수가 안 맞으면 잡음이 계속 나요 똑같은 라디오예요 다이얼을 돌릴 때마다 주파수가 나요 주파수가 안 맞으면 그런 소리 나네요 주파수가 제대로 맞으면 아나운서의 낭랑한 목소리가 나오잖아요 온갖 잡음이 다 나오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가 당시에 자기 당시에도 온갖 잡음이 많이 나는 가짜 예언자들이 있었어요 그들은 어떤 사람이냐 자기 영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도 아니고 자기 영과 함께 귀신일수도 있고 귀신의 역사지에 안연달지라도 자기 영의 느낌대로 하는 사람이었어요 자기 영이 하나님의 지시를 받으면 예언자가 되고요 자기 영이 사탄의 지시를 받으면 가짜 예언자가 되고 자기 영이 자기 영의 지시를 받는 거예요 가짜 예언자로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자기 영을 따라 예언하는 자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첫째 신중함이 없다 그들은 고로 신중함을 버리고 겸손함이 없어요 그냥 쉽게 쉽게 하는 거야 쉽게 쉽게 은사를 쉽게 생각을 해요 자 우리도 은사가 많이 나타나는 교회니까 조심해야 됩니다 아멘 합시다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두번째 애원 은사는 하나님이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주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 애원은 교회의 유익과 교회의 덕을 위해서 해야 되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은사로 주시지 않았는데 들어갈 수 없는 영적인 공간도 분명히 있는데 영의 세계가 있는데 하나님의 허락하시지 않는 짓을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가차위원자이 들어왔어요 자기 영이 점치는 자처럼 신접한 여자처럼 점쟁이나 무당이나 박수무당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는 영적인 것으로 치고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때로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뻔히 알면서도 별로 중요하지 않는 그런 게시적인 부분들을 그런 자들을 통해서 가끔씩 누수를 하세요 하나님만이 아실 수 있는 것을 누가 합니까 사단에게 하나님은 누설하실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때는 사단이 내가 하나님의 비밀을 가로챘다 하나님의 비밀을 내가 캤다 해가지고 사단이 장난을 칠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다 아시고 계시면서도 하나님은 다 책임을 지시기 때문에 그거는 아무 상관없이 사단이 역사하는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고유 일을 행하십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속기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해야 될까요? 같이 시다 겸손해야 한다. 겸손해야 한다. 신중함이 있어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한다. 십자가의 능력이 있어야 한다. 할렐루야. 그래서 모든 은사나 하나님의 은혜는 결론은 항상 예수 그리스의 십자가가 있어야 되고 예수 그리스의 겸손함을 내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리더는 할렐루야 자또한 가지 내가 기도하고 있는데 A라는 사람, B라는 사람, C라는 사람 이건 나중에 이제 우리가 사역자 훈련 때 제가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다른 사람의 그 사람의 영적 상태가 나에게 느껴집니다 그 사람이 나하고 사이가 안 좋아도 그 사람이 나를 공격하고 욕을 하고 창을로찌르는 한이 있다할지 원수를 할지라도 그 사람의 개인에, 그 사람의 신앙에, 그 사람의 믿음에, 그 사람의 가정에, 그 사람의 집안에, 그 사람의 직장이나 사회생활에, 그 모든 것들이 나에게 감정으로 느껴져요. 영적감정으로. 다른 사람의그 영적상태를 나에게 내가 느껴진다니까요. 그렇게 느껴지는 사람은 첫번째로 해야 될 것이 중복이도 해요. 중복이도. 그래서 우리교 중복이도 팀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정도의 차이는 있는데 중부기도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기도 제목을 이야기해서 중부기도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예. 자 그럴 때 다른 사람의 상태가 내게 느껴지면 말로 하지 말고 가서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해 보니까 당신이 이런 상태 이런, 이런 상태네 그러면 교만으로 갑니다 그 사람에게서 나는 선지자로서 하는 곳으로 가고 그 사람이 족쇄를 채워버립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철없는 성도 어린 성도 에게는저 사람 신령하다 나는 저 사람 밑으로 들어갈 거야 그러면 갈라디아 교회처럼 사람의 종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은사를 가지고 장난하는 사람들은 천국 가기가 어렵습니다 우리는 두려워 떨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사람의 종이 되지 마시고 하나님의 종이 되시기 바랍니다 은사를 가지고 장난치면 절대 안되고요 특히 은사를 가지고 돈 놀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얼마나 많은지 모르고 제가 상담하는 사람들 중에 목회자들이 뭐 은사보다 또 장난치는 사람이 정말 많아요 지금도 나에게 문자를 보내고요 지금도 나에게 뭐, 뭐 축하, 뭐 권하신년, 성탄절 뭐 보내는 사람도 있습니다 일절 제가 대응을 하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의 영적 예민함이 있는데 민감함이 있는데 위험하게도 귀신들이 그것을 알고 있어요 내가 영적으로 민감하고 영적으로 사용하는것 귀신들도 알고 있다니까요 귀신들은 귀신의 공격으로 인해서 은사자들을 타락시킵니다 그런 사람들은 뉴 에이지 쪽으로 가는 거예요 은사를 통해서 위장 위장하게 만들어서 은사 받은 것처럼 합니다 자 그래서 자기 영에 쌓인 어두운 짐들이 있는데 이걸 처리하지 못하고 절망 속에 빠진 사람들이 교회 안에 정말 많습니다. 네. 내 자신의 영에 쌓여있는 것들이 있다니까 어두운 것들이 많이 쌓여있어요. 혼에 쌓여있는 것도 있고 육체적으로 습관으로 말과 입술에도 생각에도 우지에도 쌓여있는 더럽고 추한 것이 얼마나 많아요. 이것이 항상 살아서 나를 저주의 나라로 밀어버립니다. 그래서 이것을 쳐내는 있는 방법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의 도 십자가, 중복에도, 철저한 회개 할렐루야. 그래서 영적으로 경, 건강한 경계선이 필요한데, 내가 다 하려고 그러면 안되고요. 주님께로 가져가야 돼요. 주님께 짐을. 주님께 다 가져가야 됩니다. 주님, 내게 영적 민감함, 선생함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내가 이 감당하면 너무 힘듭니다. 주님이 가져가시옵소서. 주님이 가져가시옵소서. 교회 올 때마다 여러분의 영적 샤워가 필요합니다 성령의 말씀으로 성령의 생수로 나를 계속 붓고 붓고 떠 붓고 새롭게 다 씻어야 돼요 다 씻어야 돼요 교회 올 때마다 성령의 불로 살균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복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렵고 힘들고 나보다 연약한 사람들을 짐짓는 것을 수고를 좀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다른 사람 짐지는 것은 뭘 말하느냐 그 사람 안에 있는 그 사람의 연약한 그릇 그 사람의 느낀 감정, 그 사람의 상처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분노, 아픔, 연단 그 많은 것들이 그 사람에게 영적으로 보충해야 될 것들이 너무 많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것을 내가 감지하고 이에 대해서 내가 기도로 반응하는 거예요 짐지는 것은 영적으로 짐지는 것은 그거예요 내가 저 사람의 연약한 부분을 감당해야 되겠네 왜 이렇게 내가 기도하는데 암흑의 성도를 통해서 내가 눈물이 나오지 왜 연약함이 나를 통해서 이렇게 느껴지지 성령님께서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 나이는 어리고 경험은 적어도 하나님께서 감정이입을 통해서 상대방의 영과 하나님의 내 영과 교감을 일으키게 하세요 연결시켜 주셔 예, 할렐루야 그래서 압도적인 상황에 압도적인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내가 느끼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명령이야 너 기도하고 있네 기도하지 못한 영혼들 저렇게 공격적인 영혼들 저렇게 문짐하는 영혼들 너 기도해야 한다 너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하나님이 함께하라는 명령이에요 할렐루야 그부르심에 내가 반응하는 사람이 중보기도자고 사명자예요 남이 짐을 치는 사람들이에요 믿습니까 저 사람은 분명히 정상적인지 못해 영적으로 성령의 역사가 없어 사탄적이야 그럼 어떻게해요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그걸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중보기도를 탁 하게 되고 그래서 여러분 믿지 않는 남편이나 아내나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분 부모는 느끼든 못 느끼든 기도를 하잖아요 믿습니까 그 짐의 일부를 십자가 앞에 가져가기를 원하신다니까 누가? 믿는 자들이 먼저 믿는 우리가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영혼이 정상으로 기능하고 정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그러면 그 사람에게 말은 안 해도 어느 순간에 나를 공격한 사람의 마음이 밝아져 있어요 그 사람의 상태가 좋아져 있어요 그 사람은 막 깨달아져 있어요 말씀을 많이 이야기하고 할렐루야 그러면 밥 사주는 일도 생겨요 이거는 농담을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리고 관계가 막 회복이 되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기관장의 책임자들은 그걸 항상 보시고 그 영혼들로서 기도를 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 대상자가 스스로 기도할 수 있는 수준이 되어야 되고 그 대상자가 영적으로 살수 있는 상태가 되면 이제 또더 연약한 사람을 통해서 또또그 당사자가 나를 힘들게 하고 괴롭힌 그 사람이 영의 사람이 되어서 계속 기도하는 사람이 되면 그사람은또 다른 사람들을 또 기도해 주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것 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하시고 축복하시고 성숙을 시키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정상인지 아닌지 이제 여러분 자신을 관리하시고 회복하시고 느끼시기 바랍니다 내게 많은 주파수가 있습니다 혼특한 주파수가 있습니다 오직 주님께 주파수를 맞추게 하시고 성령님께 주파수가 맞추는 그런 섬김이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 주님 때문에 참고 견디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